그때 다시 항사 보살과 및 여러 지방의 유대한 아라한들과 항하 모래수와 같은 보살이란 말입니다. 항사 보살은. 항하라는 것은 인도의 강이라요. 낙동강보다 훨씬 큰 강이요. 길이도 크고 넓이도 크고 그 간지스 강이 인도를 질러서 중국의 양자강처럼 크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설산서 붙어서 내려온 강인데 그런데 이제 그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한지스강 항하에 모래수와 같은 그런 보살들과 미시방세계의 위대한 대아라한들 또는 벽지불 등 그러니까 삼성 성인들이 다 법문을 듣고 싶어 했죠 벽지불은 내나 연각, 독각이요? 함께 원하여, 듣기를 좋아하여. 부처님의이 설법, 그러니까 사마타, 삼마제, 선나, 능엄경이세 가지 뿐이에요. 세 가지를 말한 거요. 예능엄정이능엄정이란 것은, 어, 순응음이 정아니요 정인데 순응음에 대해서 저세 가지를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물러나 앉아서 침묵을 지키고 떠들면 부처님 설법을 듣기가 안 되었잖아요 또 공경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자기 자리에 다 물러가 앉아서 말없이 조용하니 침묵하여 거룩한 부처님의 뜻을 성지는 부처님의 설법을 그 요지를 성기라고 한 겁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하시는 설법을 성수하다. 성수란 말은 받든다 그 말이죠.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어서 받더니 이제 이제 정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째는 이제 어, 사마타를 말하여 리워심의 본래 원만한 정이 갖춘 것을 지금 말합니다. 여기가 지금. 정맥소에서는 등엄경 정종분을 두 가지로 설명했죠. 정종분이 둘인데, 첫째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툴로 나가요. 정종분을, 정명수에서는 툴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수로 나가죠. 경중에. 이제 셋으로 나갑니다. 경 가운데는 능감경 정종분이 감옥이 둘로 나가는데 첫 번째는 경 가운데서 묘정의 치와 종을 가축 보이는 거예요. 묘정이라서는 수능음이죠. 수능음은 처음과 종말 치종이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치종이라고 가지요. 그 묘정은 치종을 가추 보인단 말이죠. 경중에서 요정의 치와 종을, 치와 종을 가추 보인다. 구체적으로. 구시한다. 여기서 이제 감옥이 세 가지 감옥인데, 처음에는 뭘 바라겠어요? 이것만 해도 이제 다 알죠, 이 이것이 셋이라고 했으니까 사마타하고 산마지하고 천나 이걸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사마타를 지금 말합니다. 지금 이제 법문이 여서부터 이제 사마타, 사마타에 대한 설법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설 사마타 하야 영호 묘심의 본국 원쟁이라. 토까지 달아주는, 거. 안 달고 그냥 빡 떼어도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해당됩니다. 첫째는 사마타를 말하여 묘심의 본래 원정, 원만한 정을 갖추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이제, 사마타를 말하죠. 1번은 사마타고, 2번은 산마제고, 3번은 선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견도분이죠. 여기는 수도분, 여기는 진과분. 그것이 제 저, 장수나 개완소에서는 다섯 가지로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경분, 초도분은 여기에 나와요. 결경분, 초도분은 경후에 응남경 다섯 가지 경이름이 나오죠. 그, 거기에서 초심어, 초심, 초심자들의 기묘함을 따로 자세히 밝힌 거, 결상한 거.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50종 변마사 또는 칠취, 십이유생 다 설명합니다. 육교보 뭐 칩십인 그까지 것다 설명해요. 사마타하고 삼마지하고 천나를 설명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마타에 대한 설법이라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대. 부처님이 아난 존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법문이 시작이오자. 너와 나는 동기라. 너와 나는 형제간이니까 동기다. 그 말이죠. 사춘간이지만은 형제나 다름없이 동기로, 동기란 말은 동기간이라고 하지요. 형제간 같은 일가라. 그 말이죠. 부모 기분을, 조부모 기분을 같이 받았다 해서 동기죠. 정이 철륜과 같으니, 같을 균자. 철륜이라고 한 것은 형제간을 의미합니다 사촌 관이지만은 형제간이나 또 같다 그 말이죠. 정이랑은 서로가 그어 같은 할아버지 밑에 같은 그 조상 어 아버지만 다르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이 천륜 부자간을 부자간 형제간을 천륜이라고 하지요. 천륜과 같으니 같을 균자 처음 발심함을 당하여 처음에 이제 중 되려고 발심을 할 적에 어떠한 동기로 네가 발심해서 중이 되어서 이렇게 도를 닦으려고 출가 사문이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처음 발심함을 당하여 나의 법 가운데 어떠한 수승한 모양을 보고 나의 법이랑은 처가열의 처가의 불법 가운데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네가 중이 되었나, 그 말이죠. 어떠한 훌륭한 모양을 보고, 성이란 말은 훌륭할 성 자, 수성할 성 자, 수성한 모양을 보고서 세간의 신중한 은혜를 단박에 버려놓고 말이죠. 세간이란 속세죠. 속세의 매우 깊고 중한, 속세의 그 애정을 다 끊고, 그, 독신으로 그냥 수도를 한다는 것이 깊고 중한 은혜를 다 버린 거죠 단박에 버렸다 말이죠 돈이란 말은 단박돈자 몰록돈자 몰록이라고 하는데 단박이라고 단박에 세간어 깊고 중한 은혜를 어떻게 버렸느냐 말이죠 그것까지 이제 웃는 말씀이죠 대화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제가 출가한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열애의 30 이상이 승묘하고 수절하사 형체가 빛나고 사모치는 것이 마치 유리와 같음을 보고 부처님은 32가지 모양이요 부처님은 32가지 몸에 대한 모습이 뛰어난 보통 사람보다 특수한 것이 32가지 모습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살이 이렇게 상투같이 나와있죠. 벌겋게 그것도 30 이상에 들어가죠. 발바닥도 이렇게 반반하지요. 이런 책상같이, 요요 판같이. 또 몸이 금빛이죠. 몸에서 빛이 나지요. 그런 등등이 30 이상이요. 3십 이상의 수승하고 미묘하고 특수하고 아주 절이란 말은 가장 뛰어난 것을 절이라고 하죠. 절대 가인이라고. 송도의 삼절할때이 절자죠. 서화담하고 박연폭포하고 황진이하고. 송도는 개성 하니요 개성의 삼절이 바로 옛날 이조때. 그것 보면 사람도 잘나야 할 거예요 유명의 제자들이요 서화담은 도학자로 유명하고 서경대기 황진이는 여자로서 또 얼굴이 잘났고 절세 미인이죠 박연폭포도 아마 좋은가 보죠 그럼 못 가봤으니까 나는 박연폭포하고 3절이요 송도 3절 그 절자와 같아요 절묘하다 절묘는 것은 굉장히 보기도 아름답고 특수하고 뛰어나다는 건 결묘하단 말이에요. 송도 3절 하듯이 뛰어난 것을 절경이라고 가지요. 절경 옛날 단풍으로 유명한 데가 내장산인데 지금은 내장산도 별것도 아니더만요 지리산 저 노고단 저쪽에 뱀사골 가보니까 거가참 천하잘경이더만 단풍으로서는 그래서 부처님은 몸은 투명체 수정같아요 백사같이 백사라고 뱀이 있죠 그 전에 강주고속 사장이 백사 잡아주면은 버스 한대 주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못 봤는데 백사라는 것은 속 창자까지 다 보이고 그냥 유리같이 생겼답니다. 하얗게 되어가지고 그 속에, 속에까지 다 보여. 부처님, 부처님도 몸이 수정같이 생겼다는 거요. 예 그래서, 어, 형체가 영철이요. 빛나고 사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광채가 찬란한 빛이 나요. 광명이. 그것이 마치 유리와 같음을 보고 유리라는 하얀 수정 같은 거죠. 여기에 그 말이 또 나왔고 다른 데도 이 말이 나와요. 다른 경전에도 다른 명락경 같은 데도. 그러니까 부처님 보은 일반 사람 몸보다는 특수하죠. 그걸 보고서 저건 보통 속세로서는 도저히 속세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될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기적을 느낀 거죠. 신기하다고. 그래가지고 발심을 해서 중이 되었습니다. 그 뜻이죠. 항상 스스로 생각하듯. 안하니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를 이런 모습은 부처님의 30 이상 부처님의 그 몸에 대한 보습은 이 조개로 따은 바가 아니다. 응음경 법문이 조개라고 나오죠. 조개랑 서는 애욕이죠. 아까 것이, 어, 천나에 대해서도 조개가 발라지는 것이 도를 징득하는데 가장 최초라고 가지요. 그래서 요괴로 나은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그 거룩하신 빛나는 어, 몸은 요괴로서 생긴 것이 아니고 특수한 그야말로 요괴를 초월한 가장 신성한 청정하고 신성한 그러한 몸이다 말이죠. 능음경대의가 뭐라고 하죠? 능음경대의 능암경 대의도에게 설명을 안했네요. 능암뭐 대의 능암경은 대의가 있어요. 큰 뜻이 옛날은 이렇게 했어요. 요게 때문에 옛날 사람들 대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암경 대의를 고대의 구식, 구식이요. 기탕념 발 묘명이다. 이건 옛날식이요. 탕념을 버린다는 것은 탁한 오염, 물든 것을 버린다는 그거죠. 탕념을 버린다는 말은 여기서 말한 요괴 같은 것을 버린다는 뜻이고 묘명을 바란다. 묘명은 본래 받고 묘한 그 마음 자리 진여 진여를 묘명이라고 하지요 진여 진심 진여를 말하지요 열애장 묘진여성 그 진여를 개발한다고 이것은 옛날식 등엄경 어, 대이고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등엄경 대인은 그게 아니라. 능음경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해야 되지 뭐. 반문 문성하여. 이것은 새로 보는 능음경 대의요. 각성식 능음경 대의인데 정맥소에 입각하고 또 능음경 대의 법문에 입각해서 이게 더 가장, 어, 핵심이 되는 대의라요. 문성을 반문하여. 반문공부. 능험경에서 가장 다른 팔만대장경에서 없는 법문, 특수한 법문이 반문공부거든요. 반문공부 하는 데는 연불도 필요 없고, 연불이 불합격당했죠. 태세지 보사로. 그, 연불법은, 반문, 반문 공부는 바로 관세음 보살이 하시던 그건데, 25원 통 가운데 반문 공부를 합격시켰죠. 등음경에서. 다른 것은 24성의 수행방법은 처음 불합격이라. 불합격으로 그냥, 어, 부처님이나 문수 보살이나 다 그렇게, 어, 합격을 안 시켰죠. 반문 공부가 가장 그 능험계는 핵심이요 그러니까 화두도들 필요도 없고 연부를 하지 안 해도 되고 반문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성을 반문해서 유대한 큰 원통. 관세무사를 원통교주라고 하죠. 원만이 통한. 원통이나 원각이나 같은 말이요. 원각경에서는 이걸 원각이라고 그렸죠. 원각. 원각이 바로 원통이요 원통하다니까 무슨 세상에 그 원한이 쌓여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원통한 발음은 그와 같지만 은원각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문성을 반문하여 돌이켜 들어서 큰 원통을 얻는 것이 능험경 대이라요 옛날 사람들은 여기 이제 조개 처음에 아란존자가 마가고 만나지게 되어가지고 마든가 음실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탕염을 말한 거죠 그것보다는 저게 더 낫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의 그 산십 이상은 요괴로 생긴 것이 아니다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 요괴의 기운은, 욕기는 추탁하여 거칠고 탁하단 말이죠 쿠키한 냄새난 거죠. 그것이 이제 사람 인체도 그렇고, 농어짐도 그렇고, 피와 살도 다 그런 그 홀몬 같은 것도 다 탁하지 않아요. 냄새가 쿠키하죠. 생선같이 말이죠. 생조가 교구하며, 비린내 생 자, 누린내 조 자, 비린내, 누린내, 피도 비린내가 나고, 사람은 홀몬도 피디네 같은 거 나잖아요. 그리고 조라고 하 것은 누린내 조자 노랑내라고 가지요. 저런 지방질, 저, 매키한, 그, 저, 무슨 소나 돼지나 저런 닭 같은 거, 닭, 저, 캔터키 것이 굽는 옆에 가면은 노랑내 아주 영안 좋죠. 나는 코리 아파서 그 앞으로 지나가기 영 싫던데요. 그와 같이 사람 인체 그 욕기가 그렇다 말이죠. 교구란 말은 서로 얽히고 얽혔다. 얽히고 설켜서 그런 더러운 것으로 부정, 그래서 부정관을 가지요. 인체가 다 부정하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부정관을 닦는 게 있잖아요. 그건 바로 부정관이라서는 탕념을 뜻하죠. 탕념. 그래서 누린내 비린내 생작 비린내와 누린내가 얽히고 설켰으며 노혈이 참난하야고름농짜요 고름과 피가 얽히고 어, 참난이라서는 어, 섞였단 말이죠. 섞여서 어지럽게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켰다가 그 말이죠. 그래서 능히 성경 묘명한 자금광출혈 능히 발생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그렇게 생각을 했다그 말이죠. 성정 묘명이라 하는 것은 수승하고 훌륭하고 청정하고 묘하고 밝은 부처님의 30 이상 거룩한 몸이 빛이 나고 광채가 찬란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그러한 자금광취, 자금광취라는 것은 부처님 몸에서 나는 빛철 자금광이라고 합니다. 약간 황금보다 더 진한 것이 자금이죠. 그런 자막 금색신의 몸에서 비이나는 것을 자금광취라고 래요 자색이 나는, 자색 금빛깔이 나는 그런 무더기 춧자, 그런 무더기를 부처님의 그 광명, 광취를, 광명의 그 자금광취를 발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게는, 요게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으로써 가랑하여 그래서 부처님을 못내 사모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아서 말이죠 가랑이란 말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또는 신앙을 하고 악모해서 말이죠 우러러 보아서 종불 체락입니다 부처님으로 붙어서 머리를 깎은 나이다 머리를 깎으면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삭발한 것을 체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발을 착발했습니다 그 말이죠. 그게 안한존자의 출가 동기요. 그런데 어찌다가 요게 속을 속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잖아요. 뭐든가하고 같이 아난의 본심은 아니었죠. 사비라 선범천 주문에 끌려가지고. 그야말로 참, 최면에 걸린거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제라.